자 음, 잠깐만 마우스가 이렇게 있고 지금 뭘 누르라고 아 이거 새로 아 테스트란 이름으로 한번 눌러 보세요 자 지금 누르고 아, 네. 오른쪽. 오른쪽, 오른쪽 마우스, 마우스. 오, 이렇게 되는구나 확인 누르시면 될 거예요. 예. 네. 그다음에 확인 누르시고. 확인 누르시고. 화면 잠금 강제적으로 잠가 봐요. 그리고 지문 되고 있어봐. 어. 네, 네.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